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2020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사이버펑크 2077 사실 이 작품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에서 모두 이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니 원치 않아도 게임에 대해 알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기대작이래 그냥 자유도가 쩐대 뭐 이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아님 말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대체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그리고 왜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웃음> 일단 이 게임이 가장 고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제작사인 CD 프로젝트 레드 덕분입니다 줄여서 CDPR이라 불리는 이 회사는 더 위쳐 시리즈를 제작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 위쳐 시리즈의 가장 최신작인 더 위쳐3 와일드헌트는 2020년인 지금까지 평론가 선정 역대 최다 고티 수상 구독자 선정 역대 최다 고티 수상 역대 최다 고티 수상 비율 골든 조이스틱 더게이머워드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수상을 받아 5대 대형 게임 시상식 중 3곳에서 수상을 받고 메타스코어도 평론가 평점과 유저평점을 모두 9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명작이라 불리는 게임입니다 바로 이 작품으로 인해 딱히 알려진 적이 없던 폴란드의 작은 게임 개발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어마무시한 명성을 떨쳤죠 급기야는 유럽게임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뉴비소프트를 이 위쳐3라는 게임 하나의 성공으로 1위에서 끌어내릴 만큼 미친 듯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 명작을 만든 회사가 기존의 게임들이 가진 노하우로 신작을 만든다고 하니 팬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될수 밖에 없죠 신뢰 아닌 신뢰를 쌓고 있는 개발자의 몰골은 덤이고요 아니 이 아저씨는 늙어가는게 아니라 이젠 생기가 빨리고 있어 생명력이랑 게임 개발 능력을 등가 교환하나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사이버펑크는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사이버펑크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본 스팀펑크와 디젤펑크와 같은 SF의 서브컬처 장르로서 쉽게 설명하면 중세 판타지처럼 하나의 정형화된 세계관입니다 스팀펑크는 18, 1 9세기에 주류를 이뤘던 기술이 발전한 가상의 세계이며 디젤펑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피스톤과 같은 내연기관 기술이 발전한 가상의 세계죠 사이버펑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발달한 세상으로 컴퓨터 기술에게 지배받는 가상의 세계를 그린 장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래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 비가 내린 골목처럼 밝은 네온 사인이 조목조목하게 군상을 이루고 있지만 어둡고 암울하고 칙칙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아마 영화 공각기동대가 사이버펑크라는 세계관의 좋은 예시일 겁니다. 바로 이런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TRPG인 사이버펑크 2020이 이번 작품인 사이버펑크 2077의 모티브가 되는 작품이죠 이렇듯 사이버펑크는 출시 전부터 제작사이며 소재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밖에 없었는데요 cdpr이 위쳐3 개발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사이버펑크에 쏟아부었다고 한 만큼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는 화려하지만 아무락이 그지없는 가상의 세계를 매우 정교하고 엄청난 스케일로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배경이 되는 나이트시티는 빽빽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정부를 넘어선 초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그 아래 하층민들은 약에 찌들고 쓰레기들이 가득한 치안이 좋지 못한 곳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멀쩡하게 슈트를 입고 출근을 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둠이 깔리거나 우중충한 뒷골목으로 들어서게 되면 야에 취해 휘청휘청 거리는 사람들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 하고 갱단들이 지배하고 아주 퇴폐 적인 세상이 등장하는 등 지금보다 더한 빈부격차와 세계말의 감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포주, 경찰, 공무원, 행인, 어린아이, 노인, 상인, 사이비, 회사원 등 수많은 NPC들이 맵 곳곳에 존재하며 단순히 걸어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사이비들은 길거리에서 포교를 하고 회사원들은 슈트를 빼입고 출근을 하며 상인들은 손님과 흥정을 하는 등 마치 하나의 살아가는 가상의 독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런 NPC들과 짧게 혹은 길게도 대화할 수도 있으며 대화나 행동을 통해 NPC들이 겁을 먹거나 화를 내는 등 생동감 넘치는 모습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광고판 전담 디자이너만 10명의 인력이 투입된 만큼 사이버펑크 2077의 월드는 끊임없는 네온사인과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 tv와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해가 졌을 때 특히나 비가 자작자작 내리는 밤이면 웅덩이에 비친 빼곡한 네온사인들이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그려내어 게임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세상은 엄청나고 다양한 자유도를 지니고 있는 게임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게임의 자유도는 전에 개발하였던 위쳐3보다 더 진보되었으며 GTA5를 능가할 수준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이 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게임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57년이나 더 흐른 2077년입니다. 세상은 사이보그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미의 기준이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만큼 일반적인 머리 스타일이나 눈색은 기본이며 세 가지의 젖꼭지 타입 두 가지의 주지 타입과 한 가지의 뷰지 타입 주지 사이즈 옵션과 다섯 가지의 음모 옵션은 물론 추측하건대 두 개를 동시에 달 수도 있으며 성기의 총을 달고 총의 성기를 달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엄청나게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죠 이걸 자유도가 높다고 해야 지 뿐만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불황가 출신을 선택한다면 뒷골목에서 시작하여 온갖 갱단들과 부대끼는 삶으로 시작할 것이며 유목민 출신을 선택한다면 라이트시티 외곽지역에서 차를 몰고 다니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삶으로 시작할 것이고 기업인을 선택하게 되면 멋진 빌딩의 옥상에서 목욕을 한채 일어나는 등그 밖에도 많은 출신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들의 게임 플레이를 가꾸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이렇게 다양한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게임의 베이스는 rpg인 만큼 여러분들은 적들을 처치해 나가면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경험치를 획득하여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의 기트을 잡고 있습니다 육성을 하는 방식에는 스탯이 존재하는데요 특정한 직업군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게임 시스템 특성상 유저들의 입맛에 맞게 플레이 스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 스탯을 올리게 되면 근접 전투 샷건 양손 무기 운동 능력의 퍽에 영향을 끼치며 지능을 올리게 되면 해킹 퍽에 영향을 반사 신경은 블레이드 핸드건 라이플 퍽에 영향을 기술은 엔지니어링 퍽에 영향을 평정은 암살 저격 신경에 영향을 끼치죠 플레이어들은 이런 스텝 분배를 통해 강력한 육체를 지닌 천재 커가 되어 육탄전을 벌이거나 강력한 화력을 뽐내는 동시에 해킹을 통해 건물을 마비시키고 사이보그 화가 된 사람들이나 기계들을 임의로 조종하는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으며 기술력이 뛰어난 암살자가 되어 여러가지 아이템을 강화시키고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적들을 암살하고 은밀하게 침투하는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스텝 분배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전은 이런 스탯을 통한 게임 플레이를 좀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반사신경 스탯이 단순히 암살 같은 시스템의 강화라면 특전은 암살 시 이동속도 업이나 전투 중 체력 회복 같은 부가적인 시스템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전투적인 부분 외에도 신체에 대한 스탯이 높으면 npc들에게 협박을 가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기술 능력이 높다면 특정 npc와 기술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 호감도를 살 수도 있는 등 단순한 숫자 노름을 떠나 전체적인 게임 진행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스탯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캐릭터 자체의 업그레이드도 게임의 중요한 갈래 중 하나입니다 스탯과 총기의 강화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뇌, 눈, 내부 시스템, 팔, 다리 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팔 속에 블레이드를 이식할 수도 있고 다리를 강화하여 2단 점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으며 플레이어를 감지한 적을 자동으로 표시시켜주는 등 다양한 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방식의 미션 구조는 게임 플레이에 지침이 되는 동시에 자유도가 높은 게임 플레이를 선사시켰습니다 몇몇 미션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플레이어가 처한 상황, 플레이어의 스탯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죠 몇몇 미션들은 선행 미션을 클리어해야 진행이 가능한데 이 선행 미션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메인 미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브레인댄스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대상의 기억을 공유하여 cctv처럼 돌려보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등 사이버펑크의 세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를 디테일하게 잘 그려놓았습니다 그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위쳐3가 250명이 투입되어 제작되었지만 이번 사이버펑크 2077은 위쳐의 베테랑 개발자들 250명과 새롭게 투입된 250명의 개발자들로 총 500명이라는 대규모의 인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설명만을 들어도 압도적인 자유도와 그 디테일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린 사이버펑크 2077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지 알수 있으실거라 믿고 있는데요 본인들도 이번 게임에 많은 투자를 했고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지 게임 출시 전부터 각종 세계관에 등장하는 세력들을 계속 공개하며 트리거스 스튜디오와 함께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엑스박스와 콜라보를 통해 에디션 상품도 선보이며 엔비디어와의 콜라보를 통해 한정판 그래픽카드를 선보이는 등 그야말로 개발이면 개발, 마케팅이면 마케팅으로 게임 개발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유비소프트를 꺾고 당당하게 유럽 1위로 강림한 새로운 신흥강자 CD 프로젝트 레드의 차기작인 사이버펑크 2077은 얼마나 큰 센세이션을 가져다 줄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